영상이 시작할 때,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뭔가 하나 재생이 되고 그 다음에 정상적인내 네 영상이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영상을 우리 인트로 영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인트로 영상. 그 인트로 영상을 만드는 앱이요. 이름이 우리 여러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이름이 멸치에요 멸치. 멸치. 먹는 멸치요 먹는 멸치. 자, 멸치 설치하셨어요? 자, 그럼 설치되신 분들은 열기. 자, 그러면, 뭐, 당연하게 뭐 권한을 허용하라 그러면 권한 허용하세요. 그러면, 요런 화면 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에서 인터넷 영상이나 다른 거 만들, 그 엔딩 영상 만들 때, 여기서 대충 많이 만드세요. 만들어서 올려요.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 메뉴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SNS 광고 연애 초대장 나오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여기서 SNS에 보면 배경 화면 유튜브라고 적혀있죠? 이 화면은 매번 위치가 자꾸 바뀌니까 여러분 위치가 자꾸 바뀌어요 바뀌니까 바뀔 때마다 자, SNS를 꼭 찾으시면 돼요 SNS 자 SNS를 클릭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위쪽에 유튜브 배경 화면 이야기 휴업업이 나오죠 거기서 뭘 누른다고요? 요 위에 메뉴도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바뀌니까 꼭 우리는 어, 필요한 거 찾으실 때 유튜브를 찾는다. 됐죠? 유튜브를 클릭하니까 또 나와요. 위에 보시면 클로징, 채널아트, 범퍼영상, 썸네일, 오프닝 딱 보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한다고요? 오프닝요. <웃음> 오프닝요. 그죠? 찾으셨어요? 이 위치도 맨날 바뀌니까 글자를 보고 찾으시는 게 글자를요. 여러분. 예. 자. 오프닝을 클릭. 자 그럼 여기에 여러가지 오프닝이 보이, 나오죠? 보이세요 여러분? 자,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저를 잘 보세요. 여기 지금 심플한 검색 컨셉 오프닝 돼 있죠? 이걸 클릭하면 클릭하면 잘 보세요. 클릭하면 여기 플레이 버튼 보이세요? 클릭하면은요. 확인 딱 누르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자, 나왔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저렇게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인사이더 TV, 뭐, 뭐 좋아요, 구독 눌러주면 나왔잖아요. 그 글자만 내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오프닝 영상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 글자를 수정한 다음에 저장하면은요, 그 영상에 내가 원하는 글자와 내용으로 오프닝 영상을 만들어서 영상을 제공을 해준다고요, 여러분요. 그 있는 영상들이 여기 나가보면 나가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보이세요 거기서 내가 좀 쓰고 싶은 영상 있잖아요 그죠 쓰고 싶은 영상을 클릭해 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내, 내 영상과 좀 맞는 게 있잖아 요 이미지가요 그럼 맞는 이미지라는 선택한 다음에요 보세요 자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아까 그 심플하게 제일 위에 있는 요 심플한 검사 오프닝 영상 있죠? 이걸 한번 우리 그러면 교체해 를 볼게요. 나머지 이거 한 번만 해 보면 다른 것도 쉬워요 여러분.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면, 클릭하면요. 자, 이 영상 봤죠? 우리가 그죠? 여기에 요 글자들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글자들을요. 밑에 보시면 영상 만들기 보이세요? 여기 클릭. 네. 클릭을 하면 여기 인사이, 인사이더 TV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요 1번 영상, 아이고 글자처럼 너무 잘안 보이네, 그죠? 그러면 죄송한데 좀잘 보이는 걸로 바꾸자고요. 너무 안 보여서 여러분들 하기 힘들 것 같아. 그럼 좀 나가서 다시 나가서요. 심플한 가지 말고 어 아까 봤던 체리 방송 할까 체리 방송 이거 한번 해보면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 똑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자기 영상 만들기 보이세요? 예 체리만 체리 방송 영상 만들 기 할게요. 자, 들어가면 네, 몇 번째 있냐면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네 번째 그죠? 네. 네 번째 있죠. 그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여기 지금 처음에 들어가는 글자 있잖아요. 보이세요? 글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갈 전지를 내가 여기 그 어, 최대 100자까지 입력해서공 1번 나와 있잖아요. 요 내용을 요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안 보이긴 한데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게 영상을 보면 나오는데, 볼게요. 자, 영상을 보면, 보자고요. 이렇게 또 보면, 아래쪽에 나오는 거 여기죠. 아래쪽에. 밑에. 충전 완료, 그죠? 예, 네, 충전 완료 적혀 있는 거네, 그죠? 예, 네, 충전 완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그니까 좋아, 충전 완료 이 글자를 클릭해가지고 내가 바꿔주면 돼요. 내가 원하는 글자로. 이해 되시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글자, 저는 충전 완료하지 말고 뭐라고 할까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요. 이제 네, 시작합니다, 그죠?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에 등록.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글자가 이제 시작합니다로 바뀌는 거예요. 밑에 내려볼게요. 밑에 내려보니까 1번이 요 위에 있는 건데 잘안 보이네, 그죠? 또 뭐라고 하는지 너무 작은 걸또 선택했네. 자, 어쨌든 여기 위에 들어가는 글자예요. 그죠? 1번. 2번이 체리방송이죠. 그럼 1번은 클릭해가지고 1번은 그냥 그냥 구독할게요. 그냥, 그냥 구독. 그냥 구독 이렇게 할게요. 그냥 구독. 1번은 구독하고요. 2번 체리방송을 뭘 바꾼다고요? 자기 채널명으로 쓰면 되겠죠? 저는 디비 랜드 그죠? 그래서 등록하면 지금 형태나 구성이나 음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글자만 싹 바꿔주는 거예요. 내 걸로요. 이해되시겠어요? 자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다 입력했으면 여기 완료 버튼 보이세요 완료 완료를 클릭 그리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확인 나오죠 클릭 그리고 확인 딱 누르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지금 현재 본인 영상이 잘 보세요 여기 어, 충전 완료 이 영상이 3월 12일 날 6시 55분에 완성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53분이니까 한 5분 뒤에 완성이 되네, 그죠?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5분 뒤에 이제 영상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만든 영상, 샘플들을 보여줄 테니까 잠깐 보세요. 제가 샘플들을 보여줄게요, 샘플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샘플들을 만든 영상들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좀 돌릴게요. 좀 크게, 큰 화면을 으볼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가면 저기는 깨져서 그죠? 다시 세워볼게요 그냥 재생시켜보겠습니다. 안 깨지게. 요렇게 지금 이제 게이 그런 영상 중 하나를 한거예요 여러분. 깔끔하게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한번 볼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런 영상 그 다음에 이런 영상들이 많, 여기 우리가 있는 영상에서 내용만 수정하면 다 만들어준다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글자를 넣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들어가서 이제 보면 여기에 1번 화질, 고화질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고화질로 버튼 딱 누르면 내 핸드폰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내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다운을 받으면 아까 우리 그 키네마스터 공부하셨죠? 그죠? 키네마스터에서 마음대요 뭐 먼저 이 인트로를 먼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고, 그 다음에 편집할 영상을 갖고 오면, 인트로 재생되고, 그 다음에 편집 영상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인트로가 막 재생되고, 그 다음에 원하는 영상이 나오는 거. 요런 구조라 얘기죠. 요런 구조예요. 그래서, 인트로를 만드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들 쭉 보시고, 보시고, 자, 보세요. 잠깐만 보세요. 이제, 하나가 완성되는 동안, 또 들어가서 또 만들면 돼요. 계속. 완성되는 동안 백버튼 누르고 나가서 계속 보시면 되고, 내가 완성된 걸 보려면 여기 줄세기 메뉴 보이세요? 이 메뉴 이걸 클릭하면 여기에 제작 완료라고 나와요. 보이세요? 이 제작 완료를 클릭하면 아까 하던 작업들이 다 나온다고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거 벌써 완료됐네요? 네, 들어가 볼게요. 벌써 5분이 지났구나. 네, 그래서 플레이 버튼 딱 누르면 됐죠? 그죠? 나오죠, 그죠 이렇게요. 요거를 저장하겠다면 저장 딱한 다음에 마음대요 여러분. 예, 영상 앞에다 붙이면 된다고요. 영상 앞에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렇게 나가서 요 SNS 있죠. 여기 들어가서 SNS 들어가서요. 어, 유튜브 들어가서 여기 오프닝 보이죠, 오프닝. 들어가서 종류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영상들 중에서 선택해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만들어서 쓰고 싶은 걸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어, 이, 저기, 멸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요. 온갖 영상들이 여기 다 있어요. 뭐, 광고, 연애, 초대장, 배경하면 많잖아요. SNS 많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텍스트로 무언가를 보여주겠는데, 지금 원래 영상을 보여주는 구조로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연애 있잖아요. 연애요. 여기 보시면, 뭐 기념일 영상이라든지 뭐이런 추억 영상 이런 거 찍을 수 있거든요 그럼 부인한테 이렇게 영상 찍어서 여보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면 참 좋잖아요 서로서로 서로, 그죠? 어떤 분들은 왜그거하냐 그러시는데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찍어서 보내주면 얼마나 멋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 그죠? 젊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연, 연애하신 기간에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광고 부인 구직도 영상으로 하고 초대 장 돌잔치나 초대장들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영상들 샘플들이 많이 있고 거기서 내용만 수정하면 되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영상들 좋은 거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멸치라는 앱을 이용해 가지고 원하는 영상들 한번 많이 만들어보세요 네.